안녕하세요 로또 헌터입니다 오늘은 1042회 방송입니다 1042회 당첨번호는요 어, 지난 지난해차에 앞으로 확 쏠리더니만 이번에는 쫙 퍼졌죠. 이렇게 퍼졌습니다. 어, 보너스 볼4 나오고요. 실당번 5, 14, 15, 23, 34, 43 이렇게 나왔네요. 어, 이번 에차에이 헌터, 어, 자료가 적중률이 이번 에차도 엄청 높았죠. 어, 퐁당퐁당, 어, 자료 3개 중에서 살펴보시라고 엄청 강조를 지난, 지난 2차부터 했는데, 3개 중에서 2개가 쏟아져 나왔네요. 그렇죠? 어, 이번 2차에 혹시 1등 하신 분 있으실까요? 어, 1등 가능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 2월수 하나만 이번 2차에는 2월수가 없어서 2월수 하나만 자료가 어, 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적중했죠. 어, 적중했습니다. 어, 지난해차도 그렇고 이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어, 통계자료라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라서 어, 퐁당퐁당 벌써 그 헌터가 어, 2주차 아주 주의하시라고 기가 그, 닳도록 어, 그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나 나왔네요. 어, 14, 18, 43이었는데 14, 18, 43세개 중에서 14하고 43이 나와 버렸죠. 어, 오늘 아주 어, 이 헌터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어, 이번 이차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042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제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 날 2월 수. 금요일 날은 둘중 하나, 넷중 하나. 둘중 하나, 넷중 하나도 다 적중해버렸죠? 오늘 접촉 적중 다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헌터 자료가 완벽했네요. 이번 주 주번에 차도요 지난 해차도 그렇고. 출국 쭉 그렇게 오죠?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지만. 이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수가 아니라고 했죠. 제수가 아니고 어, 약수라고 랬습니다 약수 이 수들은 자료상 약수로 보일 뿐 제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 이 헌터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헌터는 제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 이거 상당히 어, 주의를 시켰는데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다시 확인했죠. 어, 약수 중에서 고정수 뽑기로 어, 다시 한번 어, 43은 보여 드렸는데 이게 출했습니다. 43이 출했죠. 어, 가져가셨나요? 8. 어 풍당풍당 자료 어,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6연멸에서 13연멸 사이에서 나오는데 현재 8연멸 중이라서 아주 어, 8연멸, 9연멸이 아주 적기입니다. 적기에 딱 나왔어요. 통계는 무시 못해요. 아무리 로또 공이 붕 떴다 떨어진다 해도 어, 이 통계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43, 요 퐁당퐁당, 요거는 적중을 한 겁니다. 어, 8번, 어, 요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가서 요거 제외됐죠? 제외됐습니다. 또, 이번엔 약수에서 4수나 나왔어요. 약수에서. 1에서 4수, 일반적으로 1에서 3수 정도 나오는데, 아, 아주 가끔, 내수까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28도 제외 적중했습니다. 제외됐어요. 다음은, 10번. 이건 우측, 우측으로, 아, 좌측으로 계단 타기로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죠. 아, 요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18번. 이건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는데 14, 18, 43이 3개 중에서 어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요거 18번은 제외가 됐네요. 이 18번은 어그 2월수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어 헌터는 이번 이차에 2월수가 있다면 9, 18, 아또어 17번 9, 17을 최우선으로 받고이 18번은 퐁당퐁당 올라왔기 때문에, 퐁당퐁당 자리라서, 이건 3순위로 봤었죠. 근데 2월수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 제외됐고요 다음은, 어, 5번.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 이거 출했죠? 아, 5번 출했습니다. 약수가 이렇게 출을 해요. 이렇게. 한개에서 일반적으로 3개 정도 출하는데, 이번에 저희는 4개, 퐁당퐁당 자료에서 2개가 나오는 바람에 4개가 출했습니다. 요거 14번, 퐁당퐁당 자료죠? 어, 이것도 출했습니다. 퐁당퐁당 자료요요이 어, 헌터는 이번에 퐁당퐁당 자료에서 2개, 2개까지는 개안받고 1개 정도 이번에 나올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18번하고 43을 유력하게 봤는데 43이 나왔죠? 그리고 요거 14번이고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퐁당퐁당 자료가 아주 이제 그 나오시기에 딱 나왔네요. 언제나 와도 이거는 놀랍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15번이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15번이 어, 역시 출했습니다. 15번 출했죠? 이렇게 해서 약수에서 5, 14, 15, 43 4개가 나왔네요. 약수에서요. 어, 자, 다음은 화요일날 어, 세수 중 1에서 2수. 어, 회기 자료였죠. 세수 중 1에서 2수. 이것도이번에잘 어, 적중했죠. 어, 그래서 여기 우선 먼저, 어, 세수 중 1에서 2수 보기 전에 어, 필출 끝수 하나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어, 삼0 끝수였어요. 3 0 끝수가 이번에 필출, 필출로 보는 이유는 바로 요 우측에 있는 거 이거죠. 어, 3과 33을 빼놓고 보면, 제거하고 보면, 현재 7연멸 중인데 1회서부터 1041회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필출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23번하고 43번 두 개나 나왔네요. 두 개가 나왔어요. 어 23번하고 어 43번 이렇게 어이 헌터가 필출 끝수보는건 지금까지 쭉 적중하고 있죠. 어 거의 뭐어 이건 끝수 분석은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서 나왔네요. 자, 다음은 내수 어, 네중 1에서 2수 내수 네중 1에서 2수인데 요 8은 약수로 봤기 때문에 요 8번을 약수로 분류했다고 랬죠 그래서 나머지 3수에서 살펴보시라고 랬어요 그래서 7, 23, 44에서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어, 실제로 23이 나왔네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 23은 이 헌터가 우리 필출 삼수크럽 필출 삼크럽 헌터 연구실에 고정 한 수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3은요. 헌터는 23하고 7번을 봤어요. 7번은 뭐 처음에는 안 봤는데 토요일날 그 필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7번이 들어있는 조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늦게 그 헌터 연구실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아, 몇 개, 한두 게임 해보시라고 올려놨는데, 아, 이거는 안 나왔네요. 아, 23번 하나는 나왔습니다. 아, 7번이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이것도 한두 게임 해보시라고 이렇게. 여기서, 왜냐면, 하 헌터가 올리는 네수 또는 세 수에서 대게두 개, 두개 나오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번하고 23번 두 개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필터로 해보니까 7번이 지금 여러 개, 여러 조합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그, 연구실에다가 7번도 한두 게임 해보세요. 이렇게 써놨을 건데요. 어, 그렇습니다 어, 여하튼, 셋중 하나였는데, 8번은 이제 약수였으니까요. 그리고 7, 23, 44 중에서 뽑아보시라고 했는데, 어, 여기도 적중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날 2월수를 올려드렸죠. 아 어, 2월수로 올려드렸어요. 어, 2월수 올리기 전에, 우선 먼저, 요거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는, 퐁당, 퐁당.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속 온 거예요. 이번 이차에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였는데, 아, 여기에서는 아 5번이 출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헌터가, 어, 보너스 볼 4번 빼놓고는 다 적중한 거 같아요.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어, 그, 다 찾아냈죠? 5번, 5번도 적중을 했고 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100% 이 헌터 거를 잘치중하셨다면 2월 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2월 수는 아예 이번 에차 2월 수가 없었으니까요. 해놓고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한것 같으네요. 자 다음은 약수 하나를 더 추가했죠. 그래서 2월 약수입니다. 어, 보너스 불이 3연속 2월 됐기 때문에 45는 이번 2차에 약수로 뺍니다 했는데 어, 약수로 잘 빠졌습니다 제수됐습니다 45는 제외됐고요 자 다음은 어, 2월수였죠 2월수는 이번 2차에 없었습니다 어, 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2월수를 17을 유력하게 봤어요 17 왜냐하면 어, 헌터 연, 저 뭐냐면 그 필출 3수클럽에 거기에, 그,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들에, 전부 17이 들어있었어요, 17이. 그래서, 어, 또, 그국고 그, 밑에, 어, 댓글을, 어, 달아주셨는데, 회원님께서, 어, 17을 또, 어, 17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제가 순간, 저도 17이, 그러지 않아도 17을, 골도우리에 지켜보고 있었던 터라 아, 17이 실제로 나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걸 또 어, 그 헌터 연구실의 필출 3수에도 17, 17을 뽑았습니다. 근데 17이 안 나왔어요. 2월수가 이번에 차는안 나왔습니다. 자, 2월수가 이제 다음에 차에는 2월수, 2월수도 2주, 3주, 3연속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어, 금요일 날 올린 자리입니다. 둘중 하나, 넷중 하나. 어,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였어요 이번 2차에 이거 어, 헌터가 아주 세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주 강조 가 엄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 방송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헌터가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어그 금요일 거만 잘 보셨어도 네 어, 개는 그냥 그대로 어,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금요일 방송에서 네 개가 나왔죠 어, 엄청 강조를 했죠 이거 방송하면서도 아주 그 헌터가 열을 올리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퐁당퐁당 자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거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43하고 18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다고 라 올린 거예요. 둘중 하나라는 말은요. 아, 퐁당퐁당 자료 43하고 이 43이 는데 나왔죠 이게. 이게 어, 이렇게 약수 조건 두 가지가 중복이 돼도 그래도 어, 아니 어, 뭐냐면 주의하시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개가 중복된 경우도 나온 경우가 있다고 라 금요일날 그랬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6구로 잡힌다고 라 6구 대상수에도 들어가 있다고 막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6구로 나왔네요. 이게 43이요. 어, 6구 대상수에 이 43이 들어있었습니다. 헌터 자료에. 헌터가 아, 뽑는 1구 뽑는 자료와 2구 뽑는 1구 뽑는 프로그램하고 6구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일곱 뽑는 프로그램은 오류가 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육구는 적중을 했습니다. 43이요. 자, 다음은, 어, 거 18번하고 같이 살펴보시라고, 퐁당퐁당 둘중 하나 아,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어, 이 18번하고 43, 어, 아, 헌터는 둘 중에 하나만 봤는데, 어, 아, 14번도 나왔죠. 퐁당퐁당 자료가요. 어, 요거, 아, 같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둘중 하나, 제목을 그래서 둘중 하나라고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퐁당퐁당 자료는 아닌데도 어, 필출 그룹에 그룹에 들어있어서 이것도 주의하시라고 어, 28번이었죠. 28번도 필출 그룹에 들어있어서 어, 이것도 주의를 하시라고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28이죠. 28은 안 나왔어요. 어, 43이 나왔습니다. 둘중 하나에서.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죠. 이거. 어, 이 수들이 다 살아있고 살아있어도 아주 세게 살아있다고 라막 강조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방송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헌터가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두 개가 다 나올 걸로 헌터는 본다라고 아주 강조를 엄청 했습니다. 실제로 잘들 찾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좌측 거에서는 2 3이 나왔고요. 또 여기 하나가 더 나왔죠. 4 3이 나왔습니다. 네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왔고요 우측 거에서는 네개 중에서 어 43이 나와서, 아,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43이 퐁당퐁당 자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 까 앞에서 말씀드린 네 수, 네 개는 아니었네요. 세 개죠? 세 개? 3개? 세아 개가 추려졌습니다. 금요일 자료에서. 아 금요일 거만 잘, 아이 헌터가 엄청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아 금요일 거만 이 헌터가 드리 말씀을 잘, 어, 그, 어, 받아들이셨다면, 어, 여기서만도 5등이 나오는 거였네요. 어, 또 헌터가 이런 말씀도 덧붙였죠. 뭐냐면, 지금쯤이면, 이제 각자들 제외수, 저수는 제외수다, 저건 나오는 수다,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헌터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 잘 쉽게 바꾸기는, 바꿔지기는, 어, 지나 않을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여하튼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아주 나와줘서 헌터도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어, 이 시청자들한테 어, 시청자분들께 피해를 드리면 아주 마음이 불편할 텐데 어, 이렇게 또 적중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어, 헌터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자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어, 필출삼수클럽입니다. 어, 필출삼수클럽의 이번 회차도 라이님께서 아직 어, 귀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9일까지는 외국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들어오시겠죠. 어, 사실상 어, 그 라이님 자료가 상당히 좋잖아요. 적중률도 좋고요. 그런데 음, 어, 없어서 마음이 저도 허전하긴 합니다. 어, 여하튼 어, 여기 필출삼수클럽에는 헌터 연구실에 어, 세수중한수 찾기 여기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어, 연이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사실상 우측에 있는 거이 좌측에는 너무 원본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 헌터는 이 우측 자료 여기 요기, 여기에 눈이 어, 이것도 필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필출로 보이는 자료였어요. 근데 이게 숫자 다섯 개밖에 안 돼서 여기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그, 리고 여기에서 헌터가 이월수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 17이 여기 딱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 이17 때문에, 어, 헌터가 상당히 지 어, 여기 눈이 가려졌어요. 17이. 2월수가 이번에 아예 전멸이라는 거를, 어, 17한테 유혹당했습니다. 헌터가. 그래가지고, 어, 이 필출 그룹을 뽑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압축 3수는 사실상 이 우측에 있는 이 자리를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 그, 그래서, 어, 이 34를 참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래서 전멸이 됐죠, 우측에가요. 어, 그런 바람에 이 3수도 전멸이 됐고요. 어, 이 17이 아주 헌터를, 17 한번 체크,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여기 다17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어, 자유 게시판에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아, 이거, 아, 그 다음 거네요. 여기는 고정한 수입니다. 어, 헌터 연구실에 고정한 수 23을 올려놓고, 토요일 날 필터가 끝난 후에, 토요일 날 오후, 이몇 시입니까, 이 아, 3시 38분에 올려놨네요. 어, 아, 혹시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아, 7번도 아, 몇 개만 해보세요. 왜냐면 하 필터를 하니까 7번이 들어있는 그룹들이 몇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미심쩍어서, 어그 회기분석 자료에서 두 개가 나오나 보다 7번하고 23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몇 개만 해보시라고 이렇게 선 놨는데요 어, 여기 23은 적중을 했죠 고정한 수요 7번은 어, 이게 깡통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어, 여하튼 헌터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어, 제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어,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요일날 그냥 막판에 아직 구매를 안하셨으면 이것도 한두 게임 해보시라고 할 정도로 어, 그 헌터가 열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고정한 수 적중했죠 23이요 자 다음은 아,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함께 찾아봅시다 해한 한 그룹 올려놨고요또 어, 여기 어, 뭐냐면 일반 분석실이죠. 여기도 한 그룹을 유나하는데 어, 좌측 거에서는 34가 나왔고요, 우측 거는 천멸을 어, 했습니다. 어, 이 헌터는 이번 2차에그 2월 수1 7어 요거한테 아주 어, 눈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마치 17한테 씌웠습니다 그래서 17을 어, 2월 수 2월 수가 있다면 17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아, 2월수가 이번 에차에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는 어, 2월수 빼놓고는 100% 적중을 했고요. 어, 이 연구실에, 아, 저 필출 3수 클럽에는 어, 약 50% 적중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냐면, 어, 여기 필출 3수 뽑는데 실패했고요. 고정 한수는 적중을 했죠. 고정 한수는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 반쪽만 적중했네요. 이렇게 반쪽만 그렇죠? 하나는 나오고 하나 는안 나왔으니까 어, 여하튼 이번 2 차에도 이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음, 유튜브 방송에서는 상당히 어, 그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혹시 1등을 1등을 하신 분이 혹시 우리 회원 중에 계시다면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차에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자료 많이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헌터 자료를 보실 때에 그냥 막그 어, 숫자만 빨리빨리 막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헌터가 설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으,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터가 허,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헌터가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어, 생각했던 어, 말들을 어, 그러한 말씀들을 어, 구두로 설명을 쭉 해드리잖아요. 음악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걸쭉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길어봐야 10분에서 20분이고, 웬만하면 7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데 어, 설명해드릴 거는 꼭 설명을 해다 보면 해다 보면 막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을 잘 들어서 고정수 몇 개를 찾을 수 있다면, 어,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어, 아, 그, 돌아녀도, 고정하면서 찾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돌아녀도요. 근데, 헌터 설명 한 10분 잘 들으시면, 어, 또, 어, 그,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하튼, 어, 우리, 그, 시청, 제 자료를 시청하신 분들께서, 어, 상위 당첨되는데, 제 자료가, 큰 도움이 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어, 작은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어, 이 헌터는 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